안녕하세요. 영둥이입니다. 저는 50분 50따로 하길 거예요. 네. 영둥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질문에 대답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름이 뭐예 김영서입니다. 영둥이로 활동 중입니다. 생일은? 2000년 3월 5일입니다. 밀레니엄 베이비. 고향은? 경기도 양주시에서 태어났습니다. 혈액형은? A형입니다. 키는? 어.. 키는? 1 6 7인데 그냥 1 5 0이라고 하고 다녀요 생각보다 크네 라는 소리를 좋아해서 네. 몸무게는? 몸무게는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한 57? 에서 59? 남이 부른데 별명 사실 활동명이 영둥이다 보니까 이제는 제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보다 영둥아 영둥아 부르는 사람들더 많아졌어요 엄마 아빠도 영둥아 영둥아 부릅니다 내가 원나는 애들 이름은? 아저 옛날에 유튜브 잠깐 뜰 때쯤에 이제 여성분들이 잘생긴 또라이다 하면서 잘 또라고 좀 불러주셨거든요? 잘또가 조금 좋지 않나? 잘또발 사이즈 255인데 어, 255가 없으면 260을 신고 있습니다 취미는? 음악 만들기랑 최근에 오키형님 채널에서 축구를 하고 있는데 취미로 이제 축구, 헬스, 그리고 음악 만들기 그리고 책 읽기는 안 합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장점은? 에너지를 발산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단점은? 음... 단점 단점? 제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끔 아, 내가 너무 깊은 것까지 말했나? 싶을 정도로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좋아하는 운동은? 헬스는 상체 운동 좋아하고 운동 중에서는 축구를 아주 미친 듯이 좋아합니다 좋아하는 음식은? 제가 지금 가장 좋아하는 게 야채 곱창이에요 원래 매운 걸잘못 먹는데 또 야채 곱창은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음식 중에 최고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계절 여름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봄, 가을은 요즘 너무 사라지고 있고 환절기에 제가 또비염이어고 눈이랑 귀가 좀 죽을 것 같아요. 코랑 여름밤 감성을 되게 좋아해요. 여름밤에 여자친구랑 밤길 걸어 다니는 그 감성. 좋아하는 색깔은? 지금 파란색 옷을 입고 있긴 한데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레드를 좋아했어요. 좋아하는 브랜드는 아, 최근에 아디다스 광고를 찍게 돼가지고 아디다스가 가장 좋습니다. 좋아하는 노래는 제가 오늘 출근길에 오아시스 노래를 정주행했어요. 오아시스님들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좋아하는 가수는 제가 음악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영향을 줬던 분이 한요한님이에요. 저랑 음악 스타일 비슷하기도 하고 되게 솔직한 가사들을 많이 담아가지고 한요한님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연예인은 상모님이 좋아요. 좋아하는 책은 음. 저 누가 내 머리에 똥사서로 하겠습니다. 진짜 책을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무한도전을 진짜 좋아했었는데 지금은 안 하고 있어가지고 신서유기 좋아하는 영화는? 최근에 미드나잇선이라는 로맨스 영화를 봤는데 진짜 좋습니다. OST도 좋아요. 꼭 들어보세요. 잘하는 요리는? 계란후라이를 진짜 잘하고요. 참치 넣은 참치김치찌개 있는데 그거랑 계란후라이 하면 다 꼬실 수 있습니다. 진심 제일 좋아하는 선물 저는 옷 선물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그 사람 생각나기도 하고 굉장히 효율적인 선물이 아닌가 저도 옷 선물 되게 많이 드리는 편이에요 옷 사이즈는? 항상 옷살 때마다 정하는데 총 기장이랑 어깨선이 가장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어깨선은 52가 넘으면 되고요 총 기장은 한 70에서 8 4 사이 정도면 되는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액세서리는? 어, 목걸이를 항상 낍니다 어떤 패션이든 항상 목걸이를 끼는 것 같아요 자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은? 자기 전에? 아니 요즘은 꼭 하진 않아요 한 이틀, 삼일 한 번씩 하는데 자주 하진 않아요 항상 들고 다니는 게 좋을 것요 핸드폰 지갑 아끼는 사람은? 저 진짜로 가지가 아니고 요즘 리플 사람들이랑 밖에 안 놉니다 진짜로 가족보다 훨씬 많이 만납니다 존경하는 사람 최마태 형님 존경합니다 공연 때도 말했는데 마태 형이 안 왔어요 그때 마태형처럼 제 주변에서 이렇게 바쁜 사람을 본 적이 없는데 일도 일이지만 사적으로 놀 때도 같이 만나주시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습이 진짜 존경스럽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좌우명 아, 네. 일단 똥을 싸라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줄 것이다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해버리고 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어릴 적 꿈은? 어릴 적 꿈은 배우였어요 배우를 하려다가 영상을 배우게 됐고 영상을 하다 보니 유튜브를 하게 됐고 유튜브를 하다가 음악을 하게 됐고 음악을 하고 유튜브를 하다가 리프레스에 이 자리에 있게 됐습니다 놀러 가보고 싶은 분들 제가 해외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해외 어디든 한번 가보고 싶다 어디든 자주 가는 장소는 최근에 이사를 했는데 저희 집에 테라스가 생겼어요 그래서 가끔 리프레시를 하고 싶을 때마다 테라스에 가가지고 롯데타워랑 동네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거 보고 있으면 좀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해보고 싶은 행동은 진짜 사람 많은 무대에 서보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명품도 보내주요제 <웃음> 음악으로 천명 단위 이상의 무대에서 사람들한테 약간 에너지 발산하는 그런 무대 한번 서보는 게 꿈입니다 첫사람은 몇 살았습니까? 처음 연애한 건 중3이었습니다 사귀어 본 사람 수는? 10명 안 됩니다. 10명이 안 돼요 9명도 안 되고요. 사실 한 6명도 안 됩니다 이상형은? 좀 추상적인데 귀엽고 사랑스러운 사람을 좋아해요 머리가 어떻고 눈이 어떻고 이런 거 상관없이 진짜 좀 귀엽고 사랑스러우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데이트는? 갑자기 새벽에 우리 바다 갈까? 하고 차 타고 가가지고 바다가서 해변 보면서 그런 데이트,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여행 데이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결혼에 대한 환상은 같은 공간에 살면서 각자 취미도 하고 각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거. 일상적인 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이라서 진짜 완전 친한 불알 친구랑 같이 사는 그런 느낌의 환상이 있습니다. 엄청 친한 말버릇은 제가 굉장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거울을 볼때 드는 생각 <웃음> 잘 생겼다. <웃음> 아 죄송합니다. 아, 요즘 가장 큰 행복은? 저 리플 촬영 끝나고 회식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 가장 하고 싶은 것은? 항상 빨래를 테라스에 널어놓는데비 오는 날이면 바로 테라스 달려가서 빨래 걷고 싶습니다. <웃음> 진짜로. 자신의 몸을 밀고 카메라 하겠습니다, 카메라. 카메라가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최근에 가장 갖고 싶은 것저 방음부스요. 집에서 방송하고 노래하고 하는데 눈치 보이더라고. 진짜로 방음부스 사고 싶습니다. 방금 히 무슨 백기이 생길만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돈 욕심이 많이 없어서 일단은 아빠랑 약속한 게 아빠 벤츠 사드리기 그리고 나도 집 하나 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집 사고 엄마 아빠 다 드릴 것 같아요 요즘 가장 큰 고민이 있다면? 왜 여자친구가 안 생기는가? 왜안 왜 생기지 나는?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거 찍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아빠 면접 때랑 지금 이 촬영할 때랑 약간 비슷한 분위기라 생각을 하는데 확실히 제가 리프레스에 되게 많이 적응을 한것 같아요 좀 여유롭게 촬영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여러분 행복하세요 제발